이분들은 궁합은 나는 한 70% 이상이라고 봐요 70이면 엄청 높은 거지 서로를 서로를 위해요 엄청 애껴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감정을 같이 좀 느끼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세번이나 했어요 세번 자녀 우는 어떻게? 난 자녀가 연수당입니다 사람들의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궁합은 어느 정도 잘 맞아야 잘 맞는 거예요? 100이 만점이라고 치면 50을 넘으면 잘 맞는다고 봐 그래서 제가 오늘 궁합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. 이게 보면 연상연하 커플들이 잘 맞나 봐 옛말이 틀린 게 없어 진짜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이 이분들은 궁합은 나는 한 70% 이상이라고 봐요 아까 50만 넘어도 70이면 엄청 높은 거지 서로를 서로를 위해요 엄청 애격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감정을 같이 좀 느끼고 가는 사람들 근데 이런 정도의 궁합지수라면 나는 아이 없어도 잘잘살수 있다 굳이 아이가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잖아요 네. 이런 분들은 연결고리 없어도 잘살수 있어 자녀 우는 어떻게? 자녀 운는 나는 이 여자분이 좀 약해요 만약에 진짜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귀한 자손 근데 아직까지는 자기 자손 은 없는 걸로 보이거든? 대가 끊어져요 대가 끊어지면 그 자손이 끊어지 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보통 대가 끊어졌다면 밑에 이게 자녀들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남아선손 사상에서 남자가 대를 잇는다고 얘기를 했 잖아요 남자 자손이 없는 거야 그 집안에 다 딸들이야 그래서 대가 끊겼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근데 여기도 대가 끊겼어요 남성이 없기 때문에 좀 대가 끊겼다고 라좀 보여주고 아무래도 조상에서 아마 끊겼기 때문에 여자 자손까지 내려오지 않았 누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지? 남자가 안쓰러운 거 반면 너무 사랑스러워 해요 잘 만났어요 왜냐면 성향 자체가 그렇게 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지도 않아 두 분의 성향 자체가 어, CNC 어, 네네 네. 커플이에요 약간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유산을 세 번이나 했어요 세 번? 자녀 운이 조금 약한가 해가지고 보면 은 진씨 집안에서 대가 끊겼네 보통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그 이제 남자성을 따라가고 그지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진씨 집안이 손이 귀해요 여자 자손이 많을 거야 이 집안에는 근데 진태현 씨는 남자잖아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귀한 자손이고 이 뒤로 아마 남자 자손이 없는 걸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갔다가 어떤 한 대학생이 2년이 됐는데 입양을 했어요 대학생을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좀 보여져요 처음에는 도와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너무 이제 정이 들은 거지 아 그러면 같이 살자 오히려 정말 이렇게 생각의 코드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더좋았다고 봐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라고 봐요 따뜻한 마음을 잘 키우겠죠 그럼요 소통하면서 잘살것 같아 자녀 어, 나는 자녀가 없다 좀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된다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음. 왜냐면 이두 분이 궁합이 70%라고 했잖아요 네. 너무 좋잖아요 네. 근데 이 궁합을 시기질투를하진 않나봐 이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감에 비춰지는 것 같진 않아요. 네, 맞아요, 음 맞아요. 진태현 씨는 이게 큰 작품은 아니지만 네.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씩 활동할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. 어, 어, 어. 왜냐면 이분 이두 분들 다 연기자잖아. 네. 연기자의 이제 본업을 좀 가지시면서 네, 네. 소통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 더 좋은 소식 있지 않겠나. 음.